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on Christmas day, waking up on Christmas day. 첫번째로 가볼 곳은 교황리 잎함나무 군락지입니다 마치 겨울에 눈내린 것 같은 이 잎함나무 군락지는 새하얗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정말 마치 눈내린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잎함나무 군락지를 갈 때마다 새롭고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팝나무 군락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습을 오래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번 주에 방문을 하고, 이번 주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서 보고 즐길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번 주까지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눈 내린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봄에 색다른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게 이팝나무의 매력인데요.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이팝나무의 모습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교황리 잎합나무가 떨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대구 근처에 있는 경산으로 향했는데요. 경산에 있는 자인의 개정숲은 숲이긴 숲이지만 이 안에서도 잎합나무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황리만큼의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금 가서 본다면 저는 경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산에 있는 이합나무는 이제 절정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인의 계정의 숲이 육교로 올라가는 길에도 입합나무가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황리가 떨어져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경산으로 향하셔서 이팟나무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또 다른 하얀 물결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연공원입니다 이맘때쯤 이연공원을 방문하시면 하얀 데이지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데이지로 유명한 이연공원은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하고 핀 꽃들이 있어서 정말 이 봄의 마지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해보니까 사실 이 이연공원 데이지 부분은 엄청나게 넓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데이지만을 즐기기 위해 이연공원을 꼭 오라고 추천하기보다는 대구에 오셨을 때 가볍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연공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연공원에 베이지가 아쉬운 분들은 저는 대구의 진박골로 향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짐박골에도 역시 데이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의 데이지는 수변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짐박골 역시 데이지가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주면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선 2형공원 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저는 이 짐박골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이 부분을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걷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 안에서 또 즐길 곳을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그린웨이 장미원입니다 이 그린웨이 장미원도 지금 막 장미들이 개화를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구에서 먼 곳이 아니라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이 화려한 장미들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장미원 역시도 꼭 이곳만을 위해서 방문하라고 추천하기 보다는 이번 연휴에 대구를 방문하신다면 한번쯤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봄날의 여왕인 장미를 즐기시면 더욱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넓은 부지들은 아니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예쁜 대구의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여행도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연휴에 가까운 곳으로 한번 또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